차량 이해하려이는야기해요이때이한번요4이야이안 돼. 아, 이 아, 보자. 안, 안 돼. 한이안 돼. 안 돼. 안 돼. 한안 돼. 안 돼. 안안 돼. t <laughs> you. t r a i n w i l be r c e Please hold the handle. 다인생 찍어주고 있는 거야. 장의는 성장의 고하고 있다. 계절의 t s a y spot t a k e notice here, you may not be able to do this thing. t e t h is We are passing by 코에서 잠깐 the bridge from 네개더왔습 It no, is okay. a beautiful area with a field of reeds, oddly formed rocks, and strangely shaped d o n e s Here you can find flamboyant restaurants and cafes which will make. 시청 여러분은 만족열차를 비켜가기 위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이니다나 너무 쉽지 않게 했다네. 너무 실쌤이한거 찍었어요. 네, 그냥 가있어. 진짜 만족찍 사진 찍어. 한거찍한거 찍어. 거어 응. 봐봐. 옆으로, 옆으로 가만히,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 니 커피가 단적을 아